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뚱뚱한 편이어가지고 살을 뺐는데 예뻐졌다 라고는 하는데 딱 봐도 광대가 너무 부각되어 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이러고 가려고 <웃음> <웃음> 전더 예뻐지고 싶어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좀더 예쁘게 살아보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생각했어요 어휴, 모델 일도 해보고 싶고 좀 약간 얼굴 쓰는 일 해보고 싶어요 예뻐졌으니까 제가 좀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또 솔직하게 말해요.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. 지금은 윤곽 수술을 해가지고 얼굴 선이 예뻐졌으니까 이렇게 다 까고 막 다니고 얼굴 선막 이렇게 보여주고 다녀요.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을 때는 좀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막 나서질 못했는데 지금은 긍정적이고 성격도 밝아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.